오늘은요, 이거 가지, 가지 두개 가지고, 가지 볶음을 할 거예요. 조금 탄 다음에. 가지가요, 이게 우리 밭에서 따는 데가, 삼산이 돼가지고, 속에가 까매졌네. 가지를 길게 안 자르고, 이번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조금, 숨이 죽어야 되니까. 이제 이게 가지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숨이 죽었어요. 받쳐서. 고추기름을 조금 넣어줘야 돼. 약간 매콤하게 돼지고기 갈은 거, 김간장 마늘 도 넣는 게별아 마늘 도 넣고. 한주을 조금 넣어 주고, 한줄은 응. 조금 싱거워서, 요 간장 조금 하나 더넣 을게요. 응. 이렇게 거의 다볶아졌 네요. 이정도 볶으면 딱 좋아요. 가지가 너무 물렁물렁하면 은또 저기하니까 이정도가 딱 좋네요 여기 이제 후추 이 후추 좀 뿌려주고 깨소금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참기름은 안 넣을거예요 이게 가지만 볶은 것보다 이 고기를 좀 넣어서 볶으니까 요 훨씬 더 맛있어요